자 파트 첫번째입니다 통합문서 옵션 및 설정 이었죠 자 엑셀 통합문서는 자 엑셀 포함되어 있는 서식 파일 자 그리고 매크로 자 다른 통합문서들과 연계되어 있도록 존재 되어 있습니다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 자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수식으로 작성해서 다양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들과 반복되는 기능들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매크로 자 그리고 현재 통합문서와 다른 통합문서들 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개 통합문서들의 개체들 간에 데이터 연결 작업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 간에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분명히 통합문서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그 중에 첫번째 자 서식 파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방법을 자 우리 실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뭐 기본 자 XLSM으로 끝나는 매크로 파일이 있구요 구매점 엑셀 파일 이있구요자 그리고 2018년도 영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자 매크로 파일이 있습니다 세 개의 파일이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엑셀로 준비하시구요자 서식 파일이란 자 서식 파일은 자 통합 문서에 포함된 다양한 서식 그리고 스타일 등을 저장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엑셀에는 다양한 서식이 존재합니다. 그 다양한 서식을 각각 시트, 각각 통합 문서마다 다르게 줄수 있다라는 얘기예요그 서식들을 저장한 파일을 서식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는 워크시트, 데이터 및 수식, 서식, 차트, 인쇄 설정하는 것 사용자 지정 도구 몸, 매크로, 암호 등이 통합문서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현재 이 엑셀 화면의 통합문서를 자, 이게 파트 1-1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통합문서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있고요 빨간색, 파란색, 뭐, 글자 16포인트, 14포인트, 뭐, 이런 표, 스타일. 자, 그리고 각각 셀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줄수 있다구요. 그러한 것들을 파일로 모아 하는 것을 서식 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수식이 있다면 서식 파일로 저장해두어 필요할 때 갖다 적용하면 빠르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서식 파일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갖다 쓸수 있다 자 엑셀 서식 파일의 확장자는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XLTX 맨 뒤에 자 t x 로 끝납니다. 자 서식, 서식 파일은 xl t x 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엑셀 기본 탭에 파일 탭을 가시게 되면 파일 탭을 가시게 되면 현재 예, 홈 화면입니다. 자 그렇죠. 자이 밑에 있는 이 엑셀 면 엑셀 화면. 자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이름들은 자 제가 최근에 작업했었던 그런 통합 문서 이름들이고요. 자이 위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에서 통합 문서 엑셀 시작 수식 자습서 뭐 가이드 문서가 있고요. 뭐 계절 사진 일정 뭐 등등의 음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추가 서식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 서식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식들을 네 필요한 부분에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면 우리가 좀더 편하게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식 파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예제는 실제 자, 모스 시험에 나오는 형식 그대로 지금, 내재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자, 구매.excel 파일을 열고, 자, 구매 x c 파일을 열고, 구매 목록 파일 이름에 서식 파일로 저장하고 닫습니다. 자, 서식 파일로 저장하래요. 무슨 이름으로? 구매 목록이란 이름으로. 자, 찾으셨나요? 자, 이 문제는, 자, 모스 시험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주관하는 거고, 자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를 한국말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셔야 될게 문제를 읽고 요 문제를 보시다보면, 보시다 보면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아, 어떤 것을 풀어야 되는구나 또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엑셀 파일을 열어라 그쵸 이것을 열고 이 구매점 엑셀 파일에 있는 서식을 저장하는데 이 서식 파일의 이름은 구매목록으로 하라고 했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새 통합문서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게 몇가지 몇 인가요 자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서식 파일을 저장하고 닫아라 첫번째 하나 서식 파일을 저장해라 무슨 이름으로 구매목록 이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서식 파일을 저장해라 하나 두번째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새 통합 문서를 시작해라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새 통합 문서를 시작해라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실습 하기 위해서 자이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점 엑셀 파일입니다 자 저는 자이 파일을 열어 놨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통합문서 파일이 구매점 엑셀 파일입니다 자 확인하셨죠 자 현재 구매점 엑셀 파일에는 구매목록 이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고요이 워크시트 안에는 소모품 구매 목록이라고 해서 자 이런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모품 구매 목록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 여기는 지금 맑은 고딕체 14포인트 등등의 서식이 적용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B열 3행부터 G열 13행까지는 자. B열 3행부터 G열 13행까지는 자 지금 표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는 자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구매점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이 파일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십시오. 자 뭘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구매 목록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파일 탭에 들어갑니다. 자, 파일 탭에 들어가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여기서, 자, 어디다 저장할 거냐. 자, 우리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자,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자,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우리는 엑셀 파일로 지금 저장할 것이 아니고요자 현재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데 어느 위치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 자 반면에 우리는 서식 파일을 저장하는 거잖아 이 엑셀 통합 문서를 저장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일 형식을 자 엑셀 서식 파일로 바꿔줍니다 자 서식 파일로 바꿔 주시게 되면 자 저장하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서식이 저장되는 폴더에요 서식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위치 자위 위치에 다 뭐라고 저장해라 네. 구매목록으로 저장을 해라 구매목록으로 저장해라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자이 서식 파일을 서식 파일을 어, 엑셀의 서식 파일만 어, 모아져 있는 그 폴더에 구매 목록이라는 서식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에 자 닫기를 클릭하시면 닫기를 클릭하시면 자 현재 구매라는 파일이 어, 닫기가 됐죠. 자 저장하고 닫으라고 되어있잖아요 자 두번째 해결해야 될거 서식 파일을 사용해서 새 통합문서를 시작합니다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새 통합문서를 시작합니다 자새 통합문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 파일 자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야 되죠 어, 새로 만들기 새 통합문서 어, 다시 파일에, 자, 새로 만들기 영역이에요. 음 자, 추가 서식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오피스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자, 이 오피스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자, 다양한 서식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위 옆에 보시면 개인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자이 개인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오피스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까 구매 목록이라는 서식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구매 목록. 자이 파일을 클릭하면 자이 아 구매 목록이라는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별도의 아 새로운 자 통합 문서가 만들어진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문서의 이름은 구매목록 1. 자 엑셀파일로 되어 있는거죠 자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자 다시한번 문제 확인하세요 자 구매라고 되어 있는 엑셀파일을 오픈해서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서식들을 파일로 저장해라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은 구매목록이다 서식 파일로 저장고 닫습니다. 그리고, 어, 구매 목록이라고 저장했던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새 통합 문서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엑셀 파일을 사, 다시 열겠습니다. 자, 우리, 자, 구매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구매 파일이 구매 통합문서입니다. 자, 여기서 적용되어 있는 통합문서를 서식, 서식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요. 자, 바로 저장하시게 되면, 자, 그리고 여기서 엑셀 서식 파일로 바로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왜? 폴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여기서 찾아보기 해서 위치를, 아, 형식을 바꿔서 이폴더 위치를 찾으셔도 되고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여기서 서식, 확장자, 어, 엑셀 서식 파일로 바꿔주게 되면, 자, 저장되는 폴더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구매 목록, 저장. 자, 이미 있었는데 다시 덮어 쓰겠습니다. 자, 저장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닫아줍니다. 음 현재 서식 파일이니까 닫겠습니다 새 통합문서를 만들어라 파일 새로 만들기에 가서 새 통합문서를 누르시게 되면 통합문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식 파일을 찾아야 되죠 추가 서식 파일을 클릭하시고 자그 밑에 오피스 개인을 gain, 클릭하시게 되면 구매목록이라는 이름의 서식 파일이 있고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 통합문서가 만들어진다 자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를 읽고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인가 두개인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먼저 열어라 그쵸 서식파일로 저장해라 저장할 이름은 구매목록이다 그리고 닫는다 하고 나서 저장한 파일을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새 통합문서를 시작한다 여기까지가 이첫 번째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하면서 그 과정을 여기다 한번 쭉써 보세요 무슨 탭에 들어가서 무슨 그룹에 무슨 명령에 어떤 과정을 거친다 등등의 순서대로 쭉써 보면 자,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만의 어,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